컴퓨터나 핸드폰을 사용하고 난뒤 목이 뻣뻣해지고 불편해지는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이는 거북목 증후군과 관련이 있는데요 거북목 증후군은 머리가 정상 배열에서 벗어나 거북이처럼 몸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똑바로 서서 귀의 중심에서 어깨의 중심까지 수직선을 그었을 때 귀의 중심이 앞으로 5cm 이상 나와있으면 거북목 증후군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머리가 1cm 앞으로 나올 때마다 목에 실리는 하중은 2에서 3kg 증가하는데요 거북목이 있는 사람들은 최대 15kg까지 목의 하중이 가중된다고 합니다 거북목 증후군은 연령이 높거나 근육이 없는 경우 발생하지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도 자주 나타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온라인 수업을 듣는 시간이 늘어나자 10대 청소년들에게서도 거북목 증후군 증상이 보이고 있는데요 거북목 증후군은 아이들의 성장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심할 경우 목디스크로 이어질 수도 있어 어릴 때부터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거북목 증후군은 어떻게 예방할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쁜 자세는 머리를 지탱하는 근육을 긴장시켜 목과 어깨 통증, 두통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작업 능률과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바른 자세란 귀의 중심에서 수직으로 그은 가상의 선이 어깨의 중심과 일치하는 자세인데요. 모니터가 눈높이보다 낮다면 자연스럽게 고개는 구부러지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 앞에서 작업을 할 때는 어깨와 가슴을 펴고 앉아 모니터 상단을 눈높이에 맞춰야 합니다. 마우스와 키보드도 몸에 가까이 붙여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키보드와 마우스를 몸에서 멀리 두면 어깨와 목이 앞으로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을 볼 때는 핸드폰을 내려다보는 자세가 아니라 핸드폰에 든 팔을 들어 눈높이에 맞춰야 목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다른 자세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1시간 넘게 같은 자세를 지속하면 근육에 무리를 주게 되는데요. 1시간에 한 번씩은 잠깐 서 있거나 가볍게 걸으면서 목과 어깨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거북목 증후군 예방에 좋은 세가지 스트레칭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맥켄지 체조입니다. 허리를 팔처럼 펴고 견갑골을 뒤로 당겨 어깨족지를 뒤로 젖힙니다. 가슴이 충분히 펴진 상태에서 가볍게 고개를 뒤로 젖히고 하나를 본 상태로 5초가량 유지해줍니다. 이 동작을 15분에 한번 정도 꾸준히 해주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목 스트레칭입니다. 뒤통수에 손각질을 귀에 손을 대고 고개를 숙입니다. 이 동작을 8초 유지한 후 고개를 듭니다 이제 한 손을 머리에 얹고 손가락 끝을 뒤에 대줍니다. 이 상태로 고개를 옆으로 기울이면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동작을 5초에서 10초 정도 유지한 후 반대쪽으로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깨 으쓱 운동입니다. 가슴과 허리를 편 상태에서 어깨를 으쓱 올렸다가 전방 또는 후방으로 원을 그리며 아래로 쭉 내려줍니다. 이 동작을 10회 반복해줍니다. 이때 어깨를 올린 상태를 5초 정도 유지하는 것도 좋습니다. 매앤지 체조, 목 스트레칭, 어깨 으쓱 운동 이세가지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거북목 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틈틈이 운동하면서 우리 지친 목에게 휴식을 접어는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건강한 ICT 이지은이었습니다.